꺼내 아 이거 꺼내줄까요? 응 아빠가 꺼내줄게요 영원히 먹고 싶어요? 네 알았어 잠깐 기다려봐요 자 여기, 여기 요 그래 요 젓가락 젓가락 응. 영원히 엄마가 뜯어주신대 가보자 가보자 점프 슈아 으취. 아 쉬워. 쉬워. 여기 보고 아이고 <웃음> 안녕 이렇게 해볼까요? <웃음> 얼굴 나와요, 네 나와요 <웃음> 빠빠이 빠빠이 <웃음> <웃음> 아, 가자 어맛있와 <웃음> <웃음> 잘라줘요? 아, 뜨거워. 뜨거워. <웃음> 어, 여운이 배고팠지? 여운이 잘 얼마나 고팠지? 아. 아빠가 담아줄게요 여운이도 소스 찍어 먹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아기를 돌보는 게좀더 우선이라. 와, 짬뽕이에요? 대박. 네, 놓고 영원 어. 데리고 갈게요. 영아이리만 네. 여보도 접시 가져와서 짜장면은 그냥 가져가서 먹어요. 음. 한입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비벼주세요. 그럼 맛있게. 아, 짜, 짜장면이요? 네. 음. 짜장면을 비벼드리겠습니다. 짬뽕 잠깐 가 있고. 짠짠. 아, 맛있겠다. 저희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응, 응, 응.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아빠 한입 먹어도 돼요? 응. 응. 구독자 애칭은 홍시입니다, 홍시. 이미, 이미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온션 믹스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 대박이다. 센스가 마... 있네. 엄마, 뿜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도 먹, 엄마도 먹어요? 짜장면 한 입을 먹고 보내겠습니다. 과연 아이고. <웃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다 영원아, 이제 내려갈 거예요? 응. 누구 누구 주게요 네가 주세요? 자. 어 맛있어. 아니 냄새부터 엄청 응. 맛있나?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게 먹어요? 아니 여보 그래서 짜장면도 자기 조금 덜어. 괜찮아. 여기다가 아유. 좀 덜고 응. 한 젓가락 덜고. 아 짬뽕을 덜어줄까요 그러면? 아니 이걸 좀 덜어서 이거 자기 먹으라고 짜장면. 응, 안 응, 괜찮아. 응. 그럼 그래, 짬뽕 덜어줘. 응. 일단 먹 뭐, 이거 먹고 있을 테니까. 응. 이거 블랙누들이라고 저희 동네에 있는 배고프다. 중국집인 것 같아요. 배고팠대요. 아. 먹이고 있으니까 덜어주세요. 네. 먼저 먹고 덜어줘요. 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좀 덜어주고 아니, 먼저 먹고 덜어. 먹다 보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차돌 차돌 짬뽕이거든요. 저속 모드는 채팅을 도배하지 못하게 헉, 대박 고기가 장난 아닌데 와 대박 집을 때마다 고기가 막 잔뜩 나오는데요. <웃음> 이거 보여요 이거? 이정도만 줄까요? 국물 좀 주세요 응 국물 드릴게요 용암동아블랙누들 율량 내덕점 맞아요 음. 저는 원래 부먹인데 오늘은 찍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돌박이 짬뽕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한입 집을 때마다 고기가 잔뜩 집히는 거예요 아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어요! 문 닫고 가져요 차돌 짬뽕 만원입니다 <웃음> 싸지 않은데 처음에 저 망설였거든요 아니, 짬뽕이 만원이나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 비주얼은 합격! 국물은 제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약간 살짝 그 불맛이라고 하나요? 그 불맛이 살짝 나면서 어우 좋은데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 진짜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어. 와. 탕수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웃음> 그냥 개인적인 그 탕수육의 평을 하자면 제 기준에서 엄청 맛있는 탕수육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제가 나름 탕수육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엄청 맛있는 탕수육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중국집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 튀김옷이 막 그렇게 막 딱딱하지 않고 고기도 뻣뻣하지 않아요. 적당히 부드럽고 튀김옷도 적당하고 다 적당합니다. <웃음> 탕수육이랑 짬뽕 시켰어요. 음. 안에는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도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맛있네 맛있어요 <웃음> 한번 제대로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거의 오리난 짬뽕입니다. 이것도 네요 예티엔님 전환 후 감사합니다. <웃음> 탕수육은. 바삭한데 막 엄청 바삭하진 않은데 대신 딱딱하지 않아서 좋아요 사실 그 어떤 데는 바삭한 걸 넘어서 막 이거 뭔가 이에 부담이 될 정도로 딱딱하고 뻣뻣한 데가 있는데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고기도 실해요 음. 근데 이거는 소스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네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 물리지 않는? 그냥 달달한데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제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맞아 탕수육은 진짜 가서 먹어야 돼 같이 소스와 이렇게 삭 볶은 <웃음> 현우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웃음> 와... 짬뽕 국물 담아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고기 진짜 부드럽습니다 일 인분치고는 양들이 무지 한것 같습니다. 짬뽕에 사돌박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하나도 안 맵습니다. 아 맞아 안 매워요 짬뽕 별로 안 맵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먹는 라면 같은 정도의 맵기, 그러니까 살짝 매콤한의요 정도. 아, 근데 짬뽕 진짜 맛있네. 이거 다음에 또 시켜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협찬 아니고요. 오늘 실버, 실버 버튼 받은 기념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찾다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웃음> 그 원래 다른 중국집에서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는 8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7시에 그래서 일찍 해야지 하면서 7시에 하려고 했는데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미 영업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여기서 시켜먹었는데 여기도 진짜 맛있네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짬뽕이 만원이고 탕수육이 중짜리 시켜서 2만원 그리고 짜장면 해서 6천원 아, 노래는 따로 뭐하진 않았는데 대학교 때 취미로 많이 불렀었어요 그냥 흥얼흥얼 아니면 노래 코인노래방 아시죠 코인노래방에서 공강시간마다 코인노래방 가서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군대 가면서 부터 안 부르기 시작해서 계속 안 부르다가 최근에 어 여러분들 이 좋아해 주셔서 우쭈쭈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부르고 있습니다. 와, 배 터지겠다. 지나가다 보면 아는 척 하시면 사진도 찍고. 아빠! 아 그렇습니다. 어? 네? 아빠! 네? 뭐가 없어요? 방에 아무도 없냐고. 아, 방에 아빠 있어요. 아빠 무릎에 갈래? 응. 응. 아니야 아니야? 응. 아너 아빠 보고싶어서 왔잖아 아빠 보고싶어서 왔어요? 아, 아빠한테 할말 있잖아요 어? 뭐하고싶어요? 뭐안 어? 운동 가자. 운동 아빠 아빠가 자어 운동가자 응? 운동가자고? 아빠 운동가자 요 아 아니 우, 오늘은 운동 안갈 거예요. 운동 갈 시간 됐냐고 물어보려 그랬어요. 응. 왜 아빠 운동 갈까봐? 응. 아빠 운동 가지 마요. 아빠 운동 가. 아빠 운동 <웃음> 가. 알고 <웃음> 강제 운동 운동 운동을,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빠 운동 가라고. 아빠 아빠 무릎에 앉아봐. <웃음> 여기서 먹어. 여기 안에도 있다 어, 여기 안에도 있어. 어, 여기 안에도 있어. 이거는? 이거 아빠 거야? 응, 아빠 거야. 여운이 더 먹고 싶어? 아니? 응. 응, 거실에 있어. 어? 응. 거실에 있어. 여운이 거 거실에 있어? 응. 응. 응. 응. 거실에 가서 맛있게 먹고 와요. 응. 응. 가세요. 자, 엄마한테 가. 응. 엄마한테 빠이. 여기 또 빠빠이, 이렇게. 빠빠이. 응. 어, 나 윙크 한 번만 해, 윙크. <웃음> 윙크! 그 이거 사랑 해 총알도 해줘 총알. <웃음> 응 가자. 너 노래 한곡 부르고 갈래 어머니가 아빠 대신. 응. 무슨 노래 할까. 안. 울만한데 울만 할까 울만한데. 시시시작. 음. 울만한데. 안돼. 안돼. 울만 아 엄마 안돼. 엄마 안돼. 단자에 버티는 약간인데. 어늘 밤에 장어가신데전달야보지도 알고 계신데 누구 닦았는지 나부는지어늘 밤에 장어가신데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웃음> 가자 가좀 먹자 가사 가가 어머나 축하 공연 끝났습니다 아저 어, 거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엄마 이거 뭐지? 응. 이거 양파요. 양파. 먹어볼래? 아기 처음 볼때그 뭐지? <웃음> 병원에서 분만실에서 보잖아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아기를 딱 처음에 태어나서 나온 걸 봤을 때 이후에는 또 그런 경험을 못해봐서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운이 돌잡이 거부했습니다. <웃음> 아무것도 안 잡는다고 막,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고 끝냈습니다.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내가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이 안에 없어. 막 이러면서. 날 이런걸로 규정짓지마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개구리 뒷다리요? 네 <웃음> 어디서 사요? 저는 제가 여운이가 클 때까지 주짓수를 제가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여운이랑 같이 하려고요 <웃음> 호신술로 또 좋고 뭐 체력 기르거나 뭐, 뭐, 이런데도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서 나중에, 어, 아내도 시키고 <웃음> 여운이도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주짓수를 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막 하는,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아내는 제가 85kg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빨리 돼야지. 어, 이번 달부터.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한 3월 정도쯤 되면 한1 0 k g 가더 빠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아직 하얀 띠입니다 시작한지 한 4개월 이제 5개월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3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0번 못본것 같은데 아 긍정 부스터 수요일만 하는 건데 오늘 이 택배 개봉을 위해서 어... 뭐였죠? 음... 예외적으로 했습니다. <웃음> 화이팅! 현교가 도와준다고. 저기 현교서라고 써져있는 저분이 저희 주짓수 다니는 학생인데요. 진짜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작고 날씬한데 저보다 훨씬 잘해서 제가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주짓수 하면 살 진짜 잘 빠집니다. 저 맨날 이렇게 먹는데 벌써 5kg가 빠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5kg 빠졌는데 체형은 한 10kg 빠진 사람처럼 엄청 빠졌어요. 지금 턱선 제한 9월달 때 영상이랑 지금 영상 보시면 아니,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배우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율량동 청주 사시는 분들은 율량동 파, 파라에스트라로 오시면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뒷면에 제가 일부러 하려고 입은 건 아닌데 이렇게 보이나? 요? 이거 탕수육 남겨놨다가 그걸 한번 찍어야 되겠어요 강식당에서 나왔던 그 탕수육 라면 있잖아요 맞네 그걸 해 먹어야 되겠다 <웃음> 맛있겠다 지금은 배불러서 못하니까 잘 남겨놨다가 탕수육 을하면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홍사운드 진짜 소리 좋던데 감사합니다 홍사운드 홍해라 홍 <웃음> 뭐야 흥하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화이팅 구독자 이름은 홍시입니다 홍시 홍사운드 시청자랑 그 홍시같은 달달함이 있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셔서 홍홍사운드 구독자 이름은 홍시입니다 예전에 전했어요 초창기 실버버튼을 보면서 같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짠! 구글에서 온 택배 여러분들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저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쯤 골드 버튼을 받는 걸 목표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긍정부스터에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